오늘 메이크업은 차분한 느낌을 들면서 클래식한 무드의 레드립을 강조한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최근에 콜레트라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론칭되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브랜드예요. 약간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의 립스틱 브랜드인데 여기 립 제품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콜레트의 뮤즈가 레드벨벳 예리씨인데요. 콜레트 예리씨 화보에서는 고풍스러우면서도 청초한 느낌을 잘 살렸는데 약간 제 느낌으로 재해석한 느낌의 콜렉트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얼른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러 갈게요. 먼저 얼굴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매트한 마무리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글로우하지 않은 화사한 피부톤으로 깔아줄게요. 다음은 컨실러로 얼굴 전체적인 굴곡을 더 매끈하게 잡아주고 잡티도 가려줄게요. 다음 파우더로 얼굴에 윤광이 돌지 않는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으로 마무리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뚜렷한 이목구비를 만들기 위해 얼굴 쉐딩을 해줄게요. 이제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거의 제 눈썹 모양 그대로 그리면서 살짝 평소보다 날렵한 모양으로 빼가지고 자연스러우면서 깔끔한 이미지로 그려줄게요 이 브라운색으로 사용해서 부드러운 인상도 더해줄게요 제 눈썹 모양이 원래 좀 아치 형태의 눈썹 모양이긴 한데 최근에 이 밑을 좀더 깔끔하게 다듬어줬거든요 적당한 두께면서 아치 형태의 눈썹이 클래식한 모습에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이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입술과 치크에 포인트가 들어간 메이크업이라 애영감이 짙지 않게 해줄게요 스틸러 호주 바트 1호 떼오레 컬러로 아이메이크업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부드러운 삶은 베이지 컬러로 입술에 베이스로 사용하거나 웜톤 분들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너무 예쁜 컬러예요 이게 립스틱이지만 파스텔처럼 발리면서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블렌딩이 돼요 그래서 아이메이크업으로 사용해도 너무 예뻐요 다음 붉은기가 없는 중간톤 브라운색으로 눈두덩이와 언더의 음영을 살짝만 넣어줍니다. 다음엔 좀더 다크한 컬러를 사용해서 눈 끝과 언더에만 살짝씩 터치해줄 거예요 눈매가 좀더 커보이고 뚜렷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슈머펄이 들어간 핑크 베이지 컬러 펜슬로 애교살 쪽에 얇게 포인트를 주고 언더 점막에도 살짝 칠해줄게요. 그래서 살짝 시원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자연스럽게 화사한 화려한 느낌을 줄 거예요. 눈썹 앞머리까지도 살짝만 해줄게요. 다음은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아주 얇게 채워준 후 눈꼬리도 너무 올라가지 않게 얇게 빼서 그릴게요.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이 돋보이도록 위아래에 바짝 찍어줄게요. 다음은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깔끔하고 긴 속눈썹이 돋보이도록 컬링해줄게요. 다음은 립을 발라줄 건데요. 콜레트라는 브랜드의 립스틱을 사용해서 발라줄 거예요. 작가 콜레트에서 영감받은 브랜드이며 디자인 컨셉은 윌리엄 모리스의 아르누보 방식에서 영감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예쁜 세트 에디션도 있는데요. 세트 에디션은 총 4종으로 레이어링에 적합한 베이지 컬러 2종과 예리가 함께 만든 포인트 컬러 2종이 담긴 세트라고 합니다. 패키지도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섬세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흔하지 않은 컬러감까지 갖춰서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다른 립스틱보다 오래가고 번짐이 덜한 편이라 마스크 안에 쓰기도 좋더라고요. 부드러운 발색력이 립스틱이지만 어느 정도 착색력도 있어서 사용감도 괜찮았던 제품이었어요. 어, 지금 발라줄 립이 예리픽 립스틱 치호 요를 예리 후즈 컬러예요. 이름 너무 귀엽죠? <웃음> 이 색은 처음에 핑크빛으로 발색이 되면서 덧바를수록 레드빛이 강해져요. 저는 거의 플립으로 발라서 레드립이 돋보이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 립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더 정리해주면서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블렌딩하면서 발라주고 이 입술 안쪽에는 좀더 진하게 덧바를게요. 이 립브러쉬는 세트를 사면 은 증정이 되는 립브러쉬예요. 립 브러쉬를 사용하니까 좀더 섬세하면서 모양을 이쁘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더 묻혀가지고 이제 입술 안쪽에 발라줄게요. 입술 안쪽에 이렇게 덧 발라줄게요. 다음 3호 마뉴리아 컬러를 볼에 발라줄 건데요 아까 아이섀도우에 썼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걸 볼에 사용해줄 거예요 약간 이렇게 탁한 느낌이 살짝 있는 핑크 컬러인데 되게 예뻐요 이게 베이스로 발라도 예쁘고 차분한 MLBB 컬러 찾으시는 쿨톤 분들께 추천드려요 원래 치크로 나온 것처럼 컬러감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처럼 퍼프 또는 손가락으로 녹여 사용하면 블렌딩이 더잘 돼요 볼에 물드는 느낌이 자연스러운 생기를 표현하는데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얼굴 윤곽을 좀더 살려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쉐딩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번 메이크업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콜레트 립스틱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덟 가지 컬러 중 제가 픽한 컬러는 예린님과 같은 7호 요릴레이 후지예요. 살짝 핑크빛이 물드는 느낌의 맑은 레드립이 쿨톤에게 어울리면서 발색 조절에 따라 다양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